시집가면 넌이라고 친정생각 만나시며 쌀쌀맞게 딴청하며 웃고 있는 우리 엄마 남풍 따라 흘러가는 조각구름 끝머리에 붙고 있는 우리 엄마 어쩌나 어쩌나. 생각하면 눈물부터 어쩌나 어쩌나 떠올림이 안 몸이 는이 세상 엄마 중에 가장 고 진정한 사위생각 한답시고 고추만은못된자이보다리저보다리 바리바리 이곳이고 그만 누가 몰라 그 속을 누가 몰라 애지중지 키운 내딸 아껴달라 그 말이지 어쩌나 어쩌나 생각하면 눈물부터 어쩌나 어쩌나, 어쩌나 떠올리 진정 엄마, 이 세상, 엄마 중에.